어,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그 멤버십 구독자 분께서 어, 질문이 하나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리스트 그리고 커브에 보면 은 어, 이제 댓글이 하나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주셨고요. 질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라소퍼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샵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결과 값이 다르게 나온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일단 이거를 읽고, 어 일반적인 답을 드렸는데, 어 이게 확실한 해결책이 안된것 같더라고, 요이 친구한테는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달라고 했어요. 파일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파일을 봤고요. 파일을 봤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은, 엑시큐션의 순서에 따른 문제예요. 사실 이거 지금 제 멤버십에 오픈되어 있는 건데, 실행순서의 중요성이라는 비디오가 있거든요. 이 비디오를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의 이유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그잼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주신 이그잼플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이렇게, 어, 그라스포로 만들었고요. 근데 요게, 요 C샵이랑 만든 거랑 다르다. 왜냐면 하 스케일이 이렇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요것과 요것. 잠시만요. 이렇게이렇게 예.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스케일을 1로 줬을 때는 같아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야. 자, 봅시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자, 요거와 요거. 극명하게 다르죠. 우선은, 어, 이 C샵 코드를 열어보면요.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X축으로 이동할 때만큼 이 코사인 값에다가 S를 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사인 값에 이 X축 이동된 걸 대입했고 나온 값에 스케일을 한 거죠. 지금 보시면 X축이 더블클릭해서 슬래시바 두번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0, 1, 2, 3, 4, 5쭉이 숫자가 아예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맞겠죠.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냥 얘가 들어가야겠죠. 결국에는 요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스케일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나온 값에다가 스케일이 들어갔잖아요. 나온 값에. 그러면 이 결과 값이 나온 상태에서 스케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S는 뭐야? 여기서 요 값이겠죠. 0.6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국에는 뭘로 대입돼야 된다? 여기 이제 Y축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자 오케이 OK 눌러보면은 얘와 얘가 같죠. 네, 지금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거죠. 다시, 얘랑, 얘랑. 같이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 어, 그 절하게 되면, 그 Y축에 해당되는 스케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자,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제가 값을 좀 세게 줄게요. 뭐, 한3 정도 줘서 쭉 올리면 이렇게 프리퀀스의 스케일이, Y축의 스케일이 바뀌죠. 자, 해결됐죠. 자, 그럼 요번에는, 어, 반대로 한번 해결해 볼게요. 반대로. 제가 Ctrl Z 눌러가지고, 쭉 바꾸면은 자 이렇게 돼있죠 요걸 제가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요렇게 넣으면 안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야 정상인거죠. 요렇게 네. 요거와 요게 다르다는거죠. 요거와 요게 다른다는건데 결국 이것도 엑스큐션 순서를 보자고요 1부터 쭉 나온 다음에 게르 스케일을 한번 했죠. 스케일된 값이 코사인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거죠.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건데 그러면 얘를 더블클릭해가지고 동일하게 만들어줘보죠. 어, 일단은 쭉 숫자가 나고 얘가 스케일이 한번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돼요. 곱하기 s. 자, 그러면 i에다가 스케일 값을 넣고 이 i 값이 변한 게 코사인 값에 들어가는 거죠. 코사인 값에. 이해되시나요? 이게 좀 힘들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죠. 어, 더블로 잡고요. result라고 해주고요. 그다음 i 곱하기 s. 한 다음에 이 result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플레이 시켜볼까요? 자, 에러 없고요. 지금 얘와 얘가 같죠. 예, 얘 같고 같고. 스케일 바꿔도 Shift 키 눌러서 같이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 변형해도 같이 겹쳐서 나타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i 값이 쭉 늘어날 때 스케일을 해주고 이 스케일된 값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값이 들어가는 거겠지. 요 값. 요 스케일된 값이 코사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얘가 결국에는 y축에 리플렉스 되고요. 예, 네. 그래서 결국 나도 일단 i 에다가그 스케일 값을 해서 이 여기 보면 0.61, 1.2가 결국 이 리졸트고요. 리졸트를 코사인 값에 집어넣어서 얘를 y축에 포인트의 y축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 엑스큐션의 순서였어요. 그래서 컴퓨테이션 띵킹이 사실 뭐냐면은 어떤 타스크가 있다 친 다음에 이 타스크를 쪼개는 거야. 아주 작은 단위. 여기서도 보면은 자 얘는 뭐예요? 시리즈 0부터 어 0부터 200까지의 포인트들을 쭉 만들어내는 오퍼레이션이죠. 얘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오퍼레이션이죠. 사실 이것도 좀더 깨끗하게 가면은 이렇게 가... 카피 페이스트 해 볼게요. 카피 페이스트 하고 사실 이게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이 데이터는 필요한 거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포인트 하나 만든 다음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y축에다가 이렇게. 자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 네. 결국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 데이터를 스케일을 했고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코사인 값을 통과시켜가지고 나온 요 값을 요값 y축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좀더 깔끔하잖아요. 네. 여기 엑스케이션에서도 마찬가지죠. 보게 되면 은 루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 에 리졸트 계산해가지고 사실 이게 더 이쁠 수도 있겠다. 어 매스 코사인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죠 그냥 리솔트라고 적고 이 부분을 빼주는 거지 이렇게 이거 좀더 이게 되게 그러니까 명백하게 되는 거죠. 자 에러 없죠 플레이 시켰을 때도 결국 보면은 이건 그냥 루프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네. 루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데이터를 담을 거. 만들었고요. 결국에는 얘를 아회에서 넣고 실제 알고리즘 요세 줄이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매번 그 실행되는 애에다가 s 만큼 스케일을 해주고 리졸트가 나온 거를 코사인에 넣은 다음에 이걸 다시 이 리졸트에다가 오버 y 시키는 거죠. 덮어쓰기. 그다음에 얘를 바탕으로 y 축에 넣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첫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애가 뭐야? 첫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애가 아요기이 그러니까 이 for에 해당되는 애가 요거고요. 얘고요. 그다음에 이, 이 스케일에 해당되는 애가 얘고요. 그 다음에 얘에 해당되는 애가 바로 여기 코사인이고요. 실제 포인트가 해당되는 애가 바로 얘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